어머,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왜 <웃음> 야, 머리 위에 있어요. 나 없어졌어요. 자 따라오세요. 땡. 자 오늘은 이제 풀빌라 위아펜션입니다. 위아. 위아. 위아. 방두 개니까 가위 가위고. 먹지 먹지. 먹지 먹지 먹지 먹지. 먹지, 먹지. 먹지? 자, 묵지, 아니야? 묵지, 묵지, 묵지. 가위 가위 묵이 묵지. 목지, 묵지. 묵지. 가 아닌... 지 묵지. 묵지. 이지 묵지. 묵지. 묵지. 묵지. 묵지. 묵따묵따오 오! 따라따. 어, 뭐야? 대박! 따라따. 자, 여러분, 네. 여기는 제가 담은 음. 팬션이고요 네. 어때요? 좋죠? 네. 좋아요 옷좀 갈아입고 아, 좋아요 좀 씻고 비킴이 그 준비하셨다면서요? 좋아요 좋 아, 요아 너! 아거 알죠, 저 아, 알아잘 아, 아, 기대할게요! 아, 기대할게요. 기대할게! 기대할게요! 그래서, 그래서, 입고 풀! 네. 아, 얘네박스 아, 준비해줘요 풀에서 만나요 하나, 둘, 네, 셋! 네. 자, 이, 이 상태로 그대로 뛰어서 물에 빠지면서 시작됩니다 좋고어네서 아, 예. <웃음> 이렇게 주고 싶어 주고 보고 싶은데? 역대생 하는거? 아 이거, 이거 이렇게 거이 해가지고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그래 지금? 그럼 그래, <목소불> 그래. 뭐 어떡해 지금? 아, 네. 이따가 어. 그냥... 여기서 빠지면 깨져 <목소리> <웃음> 자 맞습니다 우리가 방금 컷이랑 끼워야 돼가지고요 한번씩 빠질 거예요 또 되돌리면 재밌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케이 나까지 <목소리> 가하하 <목소리> <이> 자, 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나왔으면 좋겠다. 아, 재밌어. j o <laughs> <laughs> What h a e n e a t h e n e d What h a p n e d 많이 먹었어요. <웃음> <웃음> 오, 맞았다, 맞았다.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잘했어요. 추억 삭제 어때요? 추억 삭제. 내 진짜 난 이런 짓까지 해봤다. 추억 삭제 한 번. 정답. 어. 중학교 1학년 때그 서바이벌이라고 남성분들 아실 거예요. 음. 비비탄 총 넣어가지고 음. 동네에서 막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나를 너무 안 찾는 거야. 근데 내가 배가 너무 아픈 거 음. 그래서 여이터그 뒤에 풀숲 좀 장대하게 자란 데다가 똥을 쌌어요. 음. 어왜 반응 왜 이래? 왜 반응 왜 이래? 반응 왜 이래? 이런 것까지 아 추억 쌓아야죠. 아 이런 거까지 해봤네요. 저 맞아요. 대박! 똥을 사봤다. 아. 근데 버선인가? 내 친구가 그내거 봤어. 내, 내, 내 내가 내가 싸고 있는 거 봤어. 그래서 아이고. 뒤에서 누가 그러는 거야. 보니까 나랑 같이 놀고 있던 남자의 한 명이 그거 봤지. 아저똥 어. 어, 얘기 해도 돼? 네. 저도 이런 집까지 해봤다. 오 어, 오케이. 모의고사 고등학교 이학년 때 저희 학교가 기숙사 학교거든요. 학교 네. 바로 뒤 걸어서 한 분이면 기숙사가 있는데. 오이가 자네 응. 딱마지막 사탕을 하는데 똥이 너무 많은 거야. 어. 딱 설살. 어. 그래서 이제 내가 맨 뒤였어. 어. 문제제 거들려고 일어났는데 광고가 나온 거야. 응. 근데 뭔가 이상해. 와! 어. 한잔똥이야어 <웃음> 아! 그러 묻었구나. 무슨 색깔? 설렁문 얘기다. 와, 와, 와치열 컬러? 아, 시크릿. 아, 아, 아 시크릿. 아, 유진이도 살짝 몰라요. 유진이 천사 맞아요. 그러니까 유진이는 일부 똥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이번에 아빠는 추억 쌓아봐요 추억이요? 이거부터 드을거 있어? 아나 고민중이야 어우 너무 강해 아너 얘기했나? 네. 아 내가 일본에서 응. 버스 길게 타면 내가 화장실 못가잖아요 그래서 화 가고싶다고 기사님한테 말해가지고 <웃음> 500ml짜리 병에다가 퇴야했어요아 그러면 일본어로 했었겠네요? 시마생 어 시마생 스탑 스탑스탑 스탑푸 안했죠 안했죠 스탑스탑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학생 때 웅리에다가 치열를 싸가지고 어. 다한 다음에 어. 내나리 들고 와서 이렇게 맛있는 데 꼽는 거 있잖아요 꼽아 어. 놓고 잤어요 어허. 그냥 이 없는 거야 어? 진짜... <웃음> 없는데 갑자기 <웃음> 눈떠까 <이렇게> 앞에 있던 할머니가 <웃음> 잘못했다고 나를 주는 거예요 <웃음> 진짜로? 거짓말치지 마 진짜야! <웃음> 그냥 존나 웃었어 내가 실례됐는데어잘 아, 계신가요? <웃음> 그일본이었어이 할지니이할머못이어요 와. 진 이거. 었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어 야, 이거. <웃음> <웃음> 너무 어? 맛있어, 맛있어요. 음, 맛있다. 여러분과 함께 이식하기 말맛있다 정말. 우리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와, 국 한국 다와한데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웃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귀여워 자 그럼 내가 봅시다 여러분 자 오늘 보겠습니다 가자 잘가자 안녕 안녕 지니씨 유니씨 오늘 좀 이쁘네요 아니 오늘 3시간 oh. 잤대요 어쩌다가 뭐 했어? 편? 두 영화 봤어요. 두 편? 두 편? 두 편? 두 편? 라랜드랑두 편? 한 편? 두 편? 두 편? 두 차에서 잘 편? 두요 음. 운전은? 내가 하고. 아 자다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렇게 밖에 양이 보이죠? 네! 그냥. 안 보이는데요? 사실 안 보여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웃음> 아니 거짓말쟁이들아 형가 보여요 제, 죄송해요 대관련 양떼복장이고요 양떼가 있어요 와 저도 아는데 그 정도 <웃음> 네. <웃음> 여기서 걸어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네 <웃음> 좋아요 쓰려고? 네어이 리버서블이네? 네 리버서블 괜찮네 네. 리버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예쁘다 오케이 어 괜찮다 아, 이템 장착 이템 장착, 이템 장착.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응. 모자가 필요합니다 맞아 저희 뭔가 허전해가지고 그래요 네전 괜찮아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양, 양한테 먹이주기 이런 거다 있고 맞아 여기 풍경이 진짜 이뻐 풍경? 아, 응 진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온디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찍자 찍자 안녕 왜널말안는 척도 안 해? 동침하고 싶다 양한테 안녕 아니 나한테 안으어안 하지? 난야난 모든 싶어. 동물이 널 좋아하는 건 아니야 어. <웃음> 어. 앉아봐 어이, 잠깐 먹는 거 못해 오 움찔움찔해 움찔움찔. 음질, 네. 이게 초입이라는 사실. 네. 여러분 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진짜요? 네, 양들 인사해요. 안녕. 안녕 얘들아. 잘했어. 위에 갔다 올게. 자, 여기 코스 중 하나인 먹이 주기 체험장이에요. 그래서 먹이를 하나씩 주면 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만져보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 거울 바로 보고 예? 있어. 헤이. 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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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리 위에 있다, 야. 나, 나 없어졌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예, 잘 먹네, 잘 먹네. 아, 귀엽다, 얘네. 얘네 코 색깔이 다 달라. <목소리> 쟤는 핑크색이고, 얘는 <목소리> 까만색이고, 얘는 음 점박이야. 오오오오 야, 한참 <목소리> <목소리> 양이 세금을 내면? 야금, 야금. 텍사스. 양도, 소득세. 아, 왜요? 저는 양세형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 <웃음> 고해 네. 주세요 논리적인 사람이 청을 쏘면? 전기, 논리형 전기 죽어요 지직직 지직. 다당 다당 와. 아... 갑시다 마음이 빵 돌리지요? 예. 네. 이런 기분을 한 번씩 에 표현해봅시다 네. 다음 다당 <웃음> 저도요 <웃음> 너네 왜 맨날 찍혀놓고 시켜놓고, <웃음> 시켜놓고 우리 찍혀놓고 왜 가야 하는 거고 왜 사람이 없어 맨날? 야이 그림 같은 집에 사진 한번 찍어줄게 <웃음> 내가 야또 무시하는 거 봐! <웃음> 자기 목소리 <몸살이> 끄다고! <그저고. 웃음> 그림 같은 집에 한번 써봅시다 두... 하나 둘셋 정지야? 찍어야 하는 건 여기가 아니라 예쁘다 다음 사람 다음 네. 사람. 와. 셋? 네? 그치 저 모자가 나와야 돼 하나 둘셋 됐다 온나 온나 양정은 아, 죄송합니다, 양정훈양정훈 호의 열정을 보여줘 열정 열정 하나, 둘, 열정 열정 아입니까? 열정 귀여워 다음 마테말이 들어가세요 아이, 필요 없다. 마테말이 들어가세요 마테마리 아, 들어가세요. 아, 어? 아, 아, 네. 아, 네. 들어가세요 어른은 필요 없다 이런거 저 휴대폰 아, 내놓고 가세요 빨리 찍으라 찍고 있어요 하나 둘셋 찍어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왜 갑자기 이렇게 쾌남이 된거지? 춥다 야 고마워 정은아 오늘 굉장히 쿨남이야 쿨남 어, 모드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어. 귀여워. 아, 잠깐만. 어? 제가,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오세요? 네? 오세요? 단체 아. 사진 찍어야죠 단체로. 단체 사진. 하나, 둘, 둘, 셋. 야 진짜 책기을 감수. 기다려봐. 진짜 세기말. 왜요? 왜요? 야 이거 살짝 음... 20세기 말에 이거 뭐야 이게? <웃음> <웃음> 진짜 못 찍는다 와 사진을 이따로 찍으면 어떡해요 <웃음> 진짜 못 찍긴 한다 <웃음>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귀엽다 근데, 근데 이거, 근데 이거 풍경을, 귀엽다. 풍경을 나오려고 찍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썸네일 각인데? <웃음> 근데 풍경이 이긴해 어, 소... 썸네일인데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기가 진짜 좋아요 대관령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음. 바로 이양대목사그 이미지인 그거 그대로예요 맞아요 그래서, <웃음> 네. 아 너무 좋다 진짜 여기 여름에 와도 양들이랑 같이 뛰어노는 걸볼수 있어서 좋고 겨울에는 눈 오면 또양들이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눈밭이 엄청 이뻐요 음. 근데 먹이 주는 거한단 말이야 음. 그래서 양도 보고 눈도 사진, 사진 찍고 찍으면 진짜 이뻐요 제가 양떼목장에서 사진 찍는 것도 이쁜데 네. 네. 여기 약간 넘어가면 다 오름같이 산이 있거든 어. 거기다 초원이야 어. 거기서 찍으면 저 풍차통 리기랑 찍으면 진짜 이뻐요 어. 그 스팟이 차 돌리기랑 뭐 이렇게 이렇게 <웃음> 와 돌리기 <웃음> 그 스팟이 다 여기 모여있어요 어... 그래서 알아서 다 찍으시면 돼요 네 어때요 좋죠? 아 너무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남친여친 분들이랑 같이 오세요 네? 오늘 코스는 이게 끝이에요 아진짜네 오늘 어제 오늘 코스 끝대장정이었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힐링적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알차요 <웃음> 인간 마이크 등장 네 역시 동해 맞아 강원도는 힐링 그 자체다. 맞아요. 서울에서 네. 멀지도 않고, 여기 네. 대관령이면 한2 시간 3 0 분이면 오거든요. 네. 맞아. 아 소지 않아요? 서로 네. 서로가 가까워가지고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음에 여행 갔으면 좋겠다. 진짜. 어디로 응.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제주도. 제주도. <웃음> 너무 좋아. 제주 제주. 자 이제 내려갑시다. 네. 아, 내려. 내려가자. 내려가자. 하나 둘, 둘 셋.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거. 아, <웃음> 언제까지 할 거예요? 대관령 파이. 안녕. 삼성, 파이팅. 강원도 화이팅. 아까 근덕 풀게트에서 저희 리플팬 분 만났어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풀게트에서 일하시는 근덕 맞죠? 아니 근덕에서 왔어요 했다 이거 근덕에서 왔어요를 들어셨던그 게이트분 파이팅 안녕 아이 간다 얘들아 잘 있으라 한번더 사랑해요 바빠요 도착했습니다 운전 하느라 고생한 뒤집 고생했고요. 아 네, 진짜 고생했다 아, 그리고 어, 이제 집 갈게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갈 거고요. 고생했어요, 마태 형. 잘 가요. 잘 가요. 안녕.